턱걸이를 시작한다 121kg 초고도비만 바지마저 씹어먹는 너란 녀석 다이어트 결심하면서 턱걸이를 시작한 이유는 솔직히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까지껏 몸무게 한 10kg 정도 빠지면은 나 하나 못 들겠냐? 싶었지 나 하나 못 들더라 양팔로 내 몸을 들어올리면 되는데 모자 벗는다고 되겠냐? 10년 넘게 121kg 몸으로 버텨온 두 다리 매달리기가 익숙해질 쯤 턱걸이 성공 은꿈 응, 매달리기 시간부터 천천히 늘려갔다 어디에 힘을 줘서 몸을 당겨야 하는지 감이일도안온다 사용해본 적 없는 근육을 느껴야만 했다. 근육 힘을 키우는 것보다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가벼운 물건이 들기가 쉽잖아. 한달 동안 매달렸다. 팔힘도 약하지만 몸이 무거워서 아직 들어올릴 수 없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턱걸이 고무줄. 사용 전에 몸에 적응하기. 다리를 걸면 되는데 뱃돼지에 기름이 껴서 발을 올리기 힘들었다 다이소 고무줄은 장력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 고통은 느낄 수 있었어 턱걸이에 도움이 되는 당기기 운동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턱걸이를 위한 체중 감량 닥치고 다이어트 매달리는 팔보다 잡고 있는 손바닥이 더 아프다 손바닥 고통도 턱걸이 과정 중 하나 굳은 살이 생겨야 고통이 줄어든다 뭐가 중요해? 닥치고 감량 턱걸이는 살 빼면 된다 아직 의자 없이 할수 없는 턱걸이 닥치고 살부터 빼자 당기기 운동으로 감을 잡아준다. 감 전혀 안 온다. 오겠냐? 턱걸이 자극과 유산소 운동 병행 아주 조금이지만 들썩이기 시작했다. 꾸준한 단기기 운동, 꾸준한 유산소 운동 되든 안되든 꾸준하게 살 빼고 당겨졌다. 하다보면 조금씩 강해지는게 느껴진다 숨길 수 없는 자신감 존나 카리스마 있어 몇 십일 정도면 한게 성공할 것 같았는데 내 몸에는 턱걸이 관련된 근육이 하나도 없나보다 그럴수록 더 바짝 당겨준다 멘탈 싸움이다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서 이긴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증가하는 민첩성 출렁이는 뱃살 반동을 이용한 현란한 스텝 아직도 무겁나보다 녹음이지만 발전하고 있다 초록비부터 몸무게 99kg 진입 몸에서 쌀한 포대 이상 빠져나갔다 99kg 턱걸이 성공 하고싶었어 먹고싶은 나는 꼭 참고 양보했다 꾸준한 단기기 기본운동 바다 처먹기만하고 개빡치네 체중도 많이 감량했고 근력도 충분한데 뭔가 부족하다 공신력이 부족해 강력한 턱걸이 밴드가 도착했다 사용 전 적응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처음에 너무 두꺼운 고무줄을 사서 얇은 고무줄도 입양했다 아주 짱짱해 c 라이밍 b i 는 g 우리 아버지도 하시는 턱걸이 30살이나 잘몰 나는 한 개도 못하는 데1개시간1 0 개씩. 10시간. 10시간. 1 0 필요한 근육의 느낌을 조금씩 알것 같았다 떡거리 영상을 보시고 유튜버 김벌레님이 보내주신 링프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등이 변해 있더라 39kg 진입 빠진 살 중량 턱걸이 렇게 무거운걸 몸에 달고 살았다 아 30kg 감량 파란띠 승급 이때부터 당기는 연습보다 점프해서 버티는 연습을 많이 했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 부일하게 입던 바지도 많이 걷었다 꾸준하게 준비했더니 어느 순간 그냥 되더라 그렇게 큰 힘도 안들고 꽃도 올라왔다 단단해지고 강력해졌다 속거리는 처음 한계가 힘들다 는 처음 딱 시작하면 이건 절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숨이 탁 막힌다. 흐르는 거 알아? 알면서도 시간을 투자하면 그게 조금씩 누적되면서 결국은 나를 끌어올려준다. 처음은 힘들어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이 정도였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하자.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하고 싶다. 수십 번의 고민은 이제 별거 아니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수천 번 그만두고 싶었거든. 수천 번 참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아이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